아, 난 솔직히 인생 음식은 라면인 것 같아. 아, 아 인생 음식 아 라면. 라면은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나는 요즘 계속 뭔가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쟁반짜 장면이 생각나. 아쟁짜 이건 진짜 별개인데 겨울에 뭔가 수제비 생각나지 않아? 아 수제비? 형이 수제비? 어. 나는, 수제비. 나는 개인적으로 수제비 안 좋아해. 정아 너무 먹지마. 아개인적개인적 어. 어, 정한이 형이 어. 항상 어. 너무 좋아하는 설렁탕 지나간다. 그렇지 설렁탕 좋아하지. 어. 나는 그 김치 수제비 진짜 좋아하거든. 어. 근데 정말 인생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김치 아니겠어? 아, 어, 나의 인생 음식 생각났어. 생각났어. 뭐야? 모자를 눌러쓰고 그 촬영을 다 같이 했었는데 어. 끝나고 나서 부모님들 뭐요? 고깃집. 어, 갈비를 아. 먹으러 갔었잖아. 그 우리 우리 번호니 아빠랑 우리 아빠가 산대. 그치? 그게 나의 인생 <웃음> 인생 갈비. 제 인생 음식. 나어라즈지 네가 좋아하는. 샹라 로스. 아, 샹라 로스 그거잖아. 아니. 막 고수랑 고기에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건두부 어. 거기에다가 건두부인가 어, 아니? 어 아니 아니. 그게 쟁장 로스. 아 쟁장 로스 맞아. 어. 찐치킨 로스 그 민치킨 로스 여기다 다 있어. 오늘 거, 내일 거, 내일 뭐래? 준이, 쥬이, 준이, 쥬이, 준이는 인생 음식이 맞지, 뭐야? 맞지? 나, 근데 나 자주 바꿔 넌 마라 아니야, 마라? 마라도 맞긴 맞는데, 근데 나 요즘 중국 갈 때마다 그, 취두부 많이 먹어. 아, 오, 오, 오, 진짜? 취두부? 진짜치 취두부가 냄새는 나는데 맛있대. 아, 진짜 나, 나 취두부 먹어봤거든, 준이 형이 준 거? 그래, 니까 취두부가 이제 힘,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 냄새 때문에. 어. 먹을 때 진짜 맛있어. 아니, 먹을 때 진짜 맛있어. 이거 두부야. 형, 청국장 먹어. 어나 청국장 먹 청국장 먹으면 그 어, 그럼 자기 먹는 느낌이지 않을까? 아, 그렇구나. 아, 야 옛날에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에어 그 호박잎에 그냥 그밥그청 청국장 그, 아, 나 해가지고, 나 해가지고 나 때는 말이에요? 아니, 그 해가지고 호박... 그 강된장에 비벼 먹는 어머! 거랑 비슷한 거지. 호박잎 뭔지 알아요? 그큰 거에 그안 그, 먹어봤구나 니네. 다음에 호시가 그, 집 데려가. 그래? 나는 그 <웃음> 민규 어? 형이랑 디에이트 형은 알겠지만 최근에 우리 셋이서 어떤 그 분식집을 갔어. 어. 아 거기서 튀어 근데 거기에 그 디저트가 있어 하나 홍콩 토스트라는 거야 홍콩 토스트, 홍콩 토스트. 어 근데 오, 다른 맛?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진짜 미쳤어 맛이 아, 그러니까 진짜? 뭐냐면 이 토스트 진짜? 사이에 카야 잼이 발라져 있어 미쳤다 진짜 카야 토스트도 좋아하잖아 어 카야 토스트 너무 좋아하잖아 근데 그거 그게 끝인 게 아니라 카야 잼이 사이에 있는 그 토스트 위에다 메이플 시럽을 왕창 뿌려놓은 거야 나 메이플 진짜 달달하겠다 근데 빵이 바삭해 어 뭐, 그냥 그냥 충격적으로 맛있었어 어. 그거 먹고 잠다겠어 진짜 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홍콩 토스트, 홍콩 토스트, 홍콩 토스트, 홍콩 토스트, 홍콩 토스트, 홍콩 토스트, 홍콩 토스트, 홍콩 토스트, 홍콩 토스트, 홍콩 토스트, 홍콩 스트러플 토스트, 홍콩 토스트, 홍콩 토스트, 홍콩 토스트, 홍콩 토스트, 홍콩 토스트, 홍콩 토스트, 홍콩 스트 홍콩 스트 홍콩 스트 홍콩 토스트, 홍콩 스트 홍콩 스트 홍콩 스트러콩스트 홍콩 스트 홍콩 토스트, 홍콩 스트스 삼동동 갈지밥 삼성동 갈치밥 삼성동 아, 삼성동은 도겸이가 이해요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남들 보면 되게 많이 먹는 걸로 보일 거예요. 그죠? 저희 음, 지금도 음.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삼성동에 음. 배달 음식은 어떤 게 있을지 어떤 게 있을지. 네. 아까 전에 이 코너 이름 아시나요? 네. 스트리트 푸이터? 뭐였죠? 푸이터요. <웃음> <웃음> 그 고급진 그뭐 고급져 보이는 그와아맞아 <웃음> 야, 고급진 거였는데. 디프파 아, 비프파. 비프파. <웃음> 그한번외치주세요 외쳐 농시다 해전 올리면서 세네 디브. 음식 검은. 마라샹궈는 어떤 요리가 있을까요? 마라샹궈는 사실 이제 중국 요리예요 중국에서 어, 처음 만들어진 요리인데 네네네네. 1820년대쯤에 맞아. 김상구 씨 상구 씨가 네. 네. 한번 깨물더니 혀에 이 마비가 계속 된다고 어떤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 이거 봐나안먹고다고 뭐 느낌이 이상하다, 어, 이상하다 엄마 이거 못 먹겠어요 어. 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야니 그렇게 하지 마라 상구야! 마라 음, 상구야! 가 돼서 그거를그 이야기를 네. 네, 네, 네. 감명 깊게 들은 중국의 어이가 없어서지고 네. 지금 아, 그 나, 이야기를 감명 깊게 들은 하지 마라 상구야! 장 이홍 씨가 아장 이홍 씨가 이거 감명 깊게 듣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동화를 장 이홍 씨가요? 네. 장 이홍 씨가 네. 중국의, 중국의 셰프예요 <웃음> 그게, <웃음> 그게 19세기 정도에 <웃음> 넘어갔어요 정말 삼부씨가, 우지형우지형 <웃음> 성공했어요. 지금 비획형을 묶였어. <웃음> <웃겼어. 웃음> 어, 성공했어요. 하지 어. 마라, 삼부야. 야, 우리가 삼부씨가 아니었으면 이 마라 샹궈를 못 먹었어요. 아, 그러게요. 네. 저는 근데 네. 다르게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네. 네. 중국 요리사 분께서 네, 네, 네. 조선에 오셔서. 네. 이제 음심 전파하려고 했는데 네. 이름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이 네. 말을 타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말을 타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곡가에서 말을 딱 꺼냈는데 에에. 말이 간 거예요 말아. 음, <웃음> 근데 갑자기 말이 시장 간 거야 시장 와참 이래서 마라 장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지 마라 샹고 디잇은 이 마라 샹고에 그거 아나? 진짜 실제로? 일단 말하는 그냥 원래 이 종류 약간 뭐 찌개 같은 뭔가 다찌개 뭐 된장찌개 뭐뭐 찌개 뭐뭐 뭐뭇 약간 그런 느낌이 음. 마라는 모든 음식 다 마라를 붙일 수 있어 아. 그리고 매운 걸 마라는 샹 거는 그냥 맛있다 아 샹이 맛있다 아 샹은 그냥 약간 좋은 냄새 그리고는 그 부, 냄비야 그냥 그대로야 맛이 어떤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네. 마라샹 거 자주 먹는데 네. 이집 나쁘지 않네요 이집 나쁘지 않나요? 네이 진짜 맛있어 음. 아이집 나쁘지 않네요. 이 한국에 마라샹궈가 유명해지기 전에 준이 형이 우리한테 맨날 이거 진짜 유명하다. 이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지금은 진짜 장난 안 치고 이 음식점이 진짜 많잖아. 음, 진짜 많아졌어요. 유명해졌어. 이 마라샹궈에서 왜 매콤한 니 알싸한 맛이 왜 계속 남아 있는지 아세요? 어 어느 어느 부분에서 박사님으로 오신 거죠? 일단 그냥 뱉어봤어요. 여기는. 굉장히 맛있는데 근데 응. 약간 좀한국사람 맞춰준 이 맛이야 어, 어 근데 그런 네. 맛인 것 같아 아. 근데 나는 아이스운장 하나 있어 어, 이거 중국어로 부주라는 음식인데 먹기 전에 물 안에서 4시간 동안 불려 나 불려야 돼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2시간만 뿌린 것 같아 오아 그게 좀 다른가? 좀, 좀 많이 달라 아니야 내가 볼때한 1시간 반 마라탕을 더 좋아하세요? 마라샹궈를 더 좋아하세요? 저는 샹궈 좋아해요 아 어, 저는 탕도 맛있어 완전. 난 탕이 좋아하는 나는 거야 나는 샹궈를 더 좋아해요 나도 샹궈마라샹궈드신 아, 분은 아실 테지만 중국 당면이 정말 매력있고 이 중국 당면이 조금 안, 마시는, 안 맞으시는 분들은 분모자 당면이라고 아시죠? 저는 그걸 추천해드리게요 두개다안 좋아하면 어, 어떤 거 먹어요? 그럼 한국 당면 드세요 아. 라면사리 넣어도 맛있어요 여기에 남은 족발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남은 족발? 음. 남은 <웃음> 족발? 도겸 씨뭐 하세요? 아 예? 뭐 하세요? 아 도겸 씨가 아, 네. 당면의 유래를 아신다고 아, 근데, 아. 그니까 근데 그, 시, 그 시기에 살았었는데 아그 아, 시기에 살았어요? 아 근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지금 기억 너무 기억이 정도. 안 나서 네. 생각하고 있는데 뭐, 왜 중국 당면이 좀두꺼워요왜 당면이요? 왜, 왜, 당면이요? 왜, 중국 당면만 두껍잖아요 어 나도 그렇죠, 중국인데 궁요 사실 궁금하네요. 한국 당면은 좀 네, 중국인, 얇고 중국인인 줌 씨도 음, 궁금해요 어. 중국 사람들이 이 당시 때는 이제 되게 막 다양한 걸 많이 먹었긴 시기였어요. 네. 패스트푸드나 패스트푸드 어, 이런 게좀 발전한 하 많이 먹었어서 그런지 이제 당면 쪽에도 그런 영향이 좀 많이 갔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당면 좀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 아. 그래서 이제 중국 당면이 좀 넓어지기 시작한 것도 있고 아. 거기에서 근데 그 중국 당면의 이제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한국 당면이랑좀 다르기도 하죠. 오, 어떤 성분이 다르죠? 그냥 약간 그, 디토리스트를 하고 이제 디토리스트를 하고 그, 약간 얇아지고 넓어지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들어간 게 디톡스 다이어트구나. 그렇죠, 그렇죠. 잘 아시네 근데 아, 그래, 예. 그래 당면 뭐로 만드는지 알아? 당면 뭐로 만들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 시기에 살았던 분이여가지고 감자 어, 이힌 네. 아니야 아니야?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수근준 아 고구마, 아 아, 고구마. 고구마. 어, 아마도 아, 주고 고구마 더 크니까 네. 아 역시 준영답게 고구마 실구준영 고구마 고구마에 대해서 빠삭해. 어. 근데 이 마라탕에 페르소이라는게 들어있어서 이게 뭐죠? 이 마라 향 같은 거, 약간 중독되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 음, 음. 그게 약간 각성을 시킨대 사람을. 아, 음. 어나 근데 잠 깨는 것 같아 진짜. 그래 어이 각성 성분이 있대. 야 이제 진짜 나 내가, 내가 미친 건지 저거 진짜 진짜, 어, 진짜 이거 진심인지 거짓인지 진짜 구별이 <웃음> <분명히> 안 돼. <웃음> 뭐죠? 아, 뭐죠? 아 이거, 와, 라즈지? 이거 라즈지. 라즈지 라즈지 라즈지 라즈지 라즈지 거기부터 어. 가져가세요 흘리면 지지해 라즈지가 한국어로 뭐죠? 한국어 라즈지야 라즈지 중국어는 라즈지 라즈지 쉽게 바꾸면 라즈지. 매운 치킨 볶으라고 음 생각해 아 매운 치킨 볶음 <웃음> 아 매운 치킨 볶 <웃음> <웃음> 쉽게, 쉽게 바꾸면 매운 치킨 볶음이라고 생각해 <웃음> 아 매운 치킨, <웃음> 아, 매운 치킨. <웃음> 우리 <웃음> 씨, 아, 네? 네, 이 라지지의 아, 유래를 또 아신다. 이제 아, 아, 아, 모르는 네, 게 없어. 네. 우지 형이 그 아, 박사입니다. 아, 모르는 이건, 거 없네. 네. 또얘 해야 되나? 2000년대 초반에 네. 이제 되게 최신 거네요. 네, 최신에 아, 생긴 네, 거예요. 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생기는 아, 음식인데. 네, 네, 네, 네. 아 그래? 사실 원래 음식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아 그래, 그래요? 아, 또또안 정했어. 네, 아, 정지 않았었는데 네, 네. 이제 그. 그 한창 2000년대 초반에 그 즐겨하셨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죠아 게임 유명한 게임이죠. 아 네. 네. 네. 거기 이제 중국 대표팀에 그 라시가 계셨어요. 라시. 라시. 라시. 라시의 경우에는 네. 그 게임을 하시다가 꼭 중간에, 그 하시다가 꼭 중간에 간식처럼 이 고기를 드셔야 되는 그 잉크스가 있. 습니스가있 근데 이제 하지 뭐.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 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서 그 이제 고기를 집어 드시다가 결국에는 그 이제 고기를 먹는 타이밍에 본진 이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고 네. 막지 못하고 끝나 버렸거든요. 네,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해설자가 오라! 지지. 거기서, 아, 그 거기서 이제 그거기 아, 충격에 빠졌어요. 라아가그시 그분이 먹었던 네, 네, 고기를 네. 좀 이제 중국의 장인홍 씨가 일본에도 이용 씨가장인홍 씨가 네, 네. 이제 요리로 좀시킨 음식이 네. 라지지 여기에도 아마 마라 성분이 있을 거야. 각성각성 그 아. 각성. 페르소닌. 아 근데 옆에 여기 들어가 있는 이거는 아마 이는잘 모르겠어. 한국에서. 이거 내가 여기는 파이어볼 어택인데너너너 진짜 짱이야. 야. 조딩이야? 불 공격이네. 불공격 불공 <목소리> 옛날에 마취약이 없었을 때 중국에서 마라 이거를 입에다 많이 넣고 씹고 나서 이빨을 이를 뽑았었대. 마취약이 없었을 땐 그렇게 했었대. 이게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거 진짜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네. 여러분 이 고추 뭔지 아시죠? 약간 바삭하고 맛있는 거 이거. 먹어 봐요. 이거 안 매운 거. 이거 안 매워? 이거 안, 음,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음. 저 고추 이름 뭐예요? 준 씨? 그냥 큰 마른 고추. 이 가게 맛은 약간 라면 스프 맛이 많이 나는 거같아 어. 음. 야 민규 이거 먹을 수 있다. 민규 계속 먹고 있어. 말아 만 따로 이렇게 씹어 먹어 봐. 그럼 입이 진짜 이렇게 화해져. 어 너도 먹어 봐. 그럼 뭘 먹으면 진짜 이상해. 진짜 이상한 맛이 나, 그몰이 아, 마라 씹었어? 맛이 이상한데? 아 그러니까 마라 맛이 나는데 아. 마늘 스프 맛이 좀 많이 나. 그래서 나지 지금. 야 민규야, 너 이거를 계속 씹어 먹어? 응. 나쁘지 않아. 혀가 완전 마비되는데? 파이버블텍 조심해야 돼, 그야 원어 매운 거잘 먹잖아. 원어 어때? 매운 거안 매운데? 근데 진짜 이게 배달 문화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음, 어디나라 음식이든 다 오는 거 같아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다 먹을 수 있어 버너이가못 먹어서 아쉽네 근데 지금 맛그 설명으로 충분히 다잘 느낀 것 같아 어. 감자랑 가지랑? 아, 이거 좋아. 이거 띠산시안. 띠산, 띠산시안? 띠산시안. 띠산시안 한번 맞춰봐. 이게 진짜 이 음식이랑 이제 대박이야, 이게. 일단 그냥 봤을 때는 간장이랑 가지랑 뭐 야채랑 해서 그 가, 볶은 거 같아. 야채 세개 들어가 있어. 감자. 감자. 가지. 가지. 그리고 피망. 그쵸, 어, 피망. 이따 세 개. 거기에 그냥 간장 넣고 볶은 건가? 승관이가 이거 유래 유래를 안 돼. 떠서 시는 알아? 어. 아 떠서 시는 알아? 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 시작 좋아, 시작 좋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내가 원하던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않을 때. 뜨이씨. 뜨시시... 쇼영 어 알지? 이거 승관이한테 쇼가 알려준 거야. 쇼영이 어. 응. 때어 아는 거같던데 이거 근데 사실 내가 아는 아는데 국에서야국중한국에어한국에이한국에놀한국을때 한국에서 한국이랑연결되서들어에한국에놀한국에때 이제 중국손님께서한에서 한국에서 한한국분들한국리를해드리 얘도 자기 면에서설득하서 <웃음> 스타일 <웃음> 요리를 해드린 거야 어. 그때 나왔던 음식이 서한였어 어. 근데 그때 어. 음. 아, 한국, 한국 분이 어? 엄청 비싼 시계를 선한국 드렸어 어. 그래서 한국에서 어, <웃음> <웃음> 근데 왜? 비싼 시계! <웃음> <웃음> 저 잠깐 사치게! 비싼, 비싼 시계! 우리 오늘 참 많은 유래를 알아가는 거 어. 같아 어, 이렇게 많은 유래를 알았을 때 유레카라고 다른 얘기가 하나 더 있어 뭐지? 어, 원래 나라. 근데 그 비싼 시계 얘기를 들었었어 응. 근데 비슷한 시계 비슷한 어, 시계? 비슷한 <웃음> 시계? <웃음> 어. 비슷한 시계에 이 음식이 딱 나왔는데 이게 그래서 비슷한 시 시인이요? 기다려! 아직 안, 안 끝났어! 하고 있어. 풀어줄 거야 제 말하는 법 연습했어! 야, 야. 전생 영분한번 했다고! 어? 전생 영좀낼거 같아? 야, 좋았어! 야 승관아! 비슷한 시계에 이게 나왔다며! 깨우냐 아할수 있어. 미. 지금 모든 여기 있는 아침부터 고생하신 모든 스태프들과 이 모든 카메라 감독님은 너 하나만 주목하고 있어 지금. 네, 자. 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나우스 <피사니스>. 나왔어. 가우스 나왔어. 가우스 나왔어. 자. <웃음> 자. 어. 네, <목소리가> 이 음식을 이제 아무래도 보니까 아무래도 보니까는 뭐야? 단이 쎄. 우리 어 전라도 한식 밥집에 <목소리가> 어. 또전라도에또 이거를 들여오게 <목소리가> <두려워게> 됐었어. <목소리가> 계속 이제 고향이 어딘지고 물어봐도 <목소리가> <목소리가> 물어봐도 모르는 거야. <목소리가> 아 몰라.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익산이 고향이셨는데 그래서 아이 그들 그 o 익산 시 위에 그래서 익산 시 위에서 익산 시 위에 와. 비슷한 시기가 또 나왔네. 타 항상 웃길 필요는 없잖아요. 안 웃겨도 돼. 이해했어? 예? 어? 아, 이해 못했어. 그 익산 씨 위엔. 아니, 그러니까 이 콘텐츠는 지금 명나을 웃기면 다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그 익산 씨. 디노, 디노, 디노, 고양. 디노, 그 익산 씨 위엔. 아 비싼 씨. 그 익산 씨 어, 그그 위엔. 그 전주가 익산 씨 위엔. 예. 야, 근데 맛있다 이거. 아, 맛있다, 되게 맛있다. 어 야채 채소로만 돼 있는데도 맛있다. 나는 그 고기 반찬보다 응. 이게 더 맛있다. <웃음> 이게 야채 야채류야 어... 야채류. 어... 이게 어쩌냐 말이요. 굉장히 밥을 계속 불러요 이게 살짝 탄수화물이 땡기는 아 맛이랄까 약간? 근데 그냥? 나도 명호랑 준영이랑 많이 음식 먹으러 가면서 음. 어. 아, 여기 뭐 말만 하면 다 떨어지냐 민규 말하지마 이제 민규 저번에 그 승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기계의무로 <웃음> 더빙으로 <웃음> 더빙 넣어주세요 더빙하고 <웃음> 더빙 있는 거야? 왜? <웃음> <웃음> 지금 더빙 됐어 셰아 형 어때? 맛있어? 피망을 먹어봐야 돼. 피망이 돼아 피망이 진짜 피망이 어, 맛있어? 피망이 난난 엄청 잘돼 있어 <웃음> 이거는 준영간장이야 굴, 굴소스 들어갔잖아, 굴소스, 뭔가 느낌이 간장, 간장 들어가 있어 굴소스 들어가고 뭔가 감자랑 가지랑 양파 들어갔을 것 같은데? 얘들아 이게 명호 동네 음식이래. 음식이래 아 진짜 아, 우리 동네 아니라 우리 그 지역에 지, 맞는 지역의 그 한쪽 난, 나 신기한 거는 이거 중국 음식인데 한국에 와서 디에이 때문에 먹기 그래서 우리도 우리도 승간이 때문에 수박 제주도에서 어, 어, 어? 된장 찍어 먹는 거 처음 알아 그거 수, 제주도에 없다. 야, 그거 아니야. 그 말하고 싶었던 거 뭐야? 말해봐. 되게 지방 음식이야. 아, 아 지방. 지방 음식이라고. 예. 집에서 아. 자주 해먹는. 음식. 아, 이게 집에서 그냥 할수 있는 그런 요리네 어. 그럼 이걸 어떨 때 제일 많이 먹어? 시골에서도 자기 집에서 키워. 아, 네. 그냥 이게 딱 땅에서 이름도 띠는 바닥. 그땅 드시고 싸는 세 가지. 그씨앗은싱싱한 채소. 땅에서 난싱선한 채소. 세, 뭐. 세 가지, 어. 세. 그래서, 아, 왠지, 그 재배 자체를 중국 지형 자체에서 뒷산이 많았잖아. 어, 그러니까 뒷산, 뒷산. 뒷산. 뒷산. <웃음> 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무슨 프로인지 모르겠어 야, 난 아까 전 곳에서부터 느꼈어 <웃음> 아니 우리가 아유, 음식을 맞아. 한 여덟 개 아홉 개 먹으면서 어, 유래, 유래가 한 15개 정도 나왔고 성분, 성분이나 성, 뭐 이런 성분이나 뭐, 뭐, 이런 뭐 시, 그 새로운 비, 비타민 거. K까지 나왔으니까 뭐다 나온 것 같고 정말 우리 멤버들 유식하다 야 그럼 우리 후식, 후식 먹으러 갈래? 네아 <웃음> <웃음> 후식 어때? 도겸이 그거 있잖아 그 짬뽕 나그 얘기 하려고 했어 지금 어. 짬뽕 그러니까 도겸이가 사연이한테 어 사연이 고추짬뽕 그 거기 매워요? 그랬는데 사장님 어네좀 맵습니다. 네. 아저 진짜 맵게 해주세요. 어 진짜 매운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진짜 맵게 해주세요. 왔는데 야 살다 살다 난 짬뽕이 초록색 국물인 건 처음 봤잖아. <웃음> 약간 이거 먹고 죽어라. 어, 어 진짜. 그래서 도겸이 한입 먹고 못 먹었잖아. 약간 그 빨간색 국물 베이스에 그라데이션 초록색. 어어 어, 어, 그러니까 어, 사장님도 용암, 용암 느낌. 어 사장님도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예, 이거 진짜 매운데 장난? 아니면은 우리 짬뽕을 친구들끼리 아. 아니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 그러니까 그래서 더 엄청 넣어주신 것 같아. 청양고추를 엄청 음. 잘라준 아, 진짜 초록색 국물 짬뽕은 처음 봤어. 그거는 먹고 한3 0분 동안 혀에 그 마비가 돼 있어서. 거의 진짜. 말하네요. 어. 뭐또뭐 배달음식 또 누구 있나요? 그번 버논이가 아. 작업실에서 아 자꾸 숙소로 배달시켜서 내가 먹어요. 그러니까 버논이가 잘못 시키는 거지? 내가 작업실로 시켜야 되는데 <웃음> 음식이 도착했대. 근데 안온 거야. 주소를 보니까 숙소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숙소 멤버 아 진짜 혹시 숙소 지금 있는 멤버 있어? 정현이 여기 어나 있어. 있어. <웃음> 형 혹시 배고파? 어, 나 배고파. 내가 시킨 거 먹어. 어, 아, 아, 아. <웃음> 민규 형은 요즘 아침마다 모닝커피 먹잖아. 아, 맞네. 그게 진짜 괜찮은 게 캔커피야. 어. 500, 500장 캔에다가 커피가 이제 얼음이 돼서 또와 어. 그럼 그거 한번 시킬 때 6개를 여섯, 여섯 시켜 오. 냉장고에 다 넣어놓는 거야 어. 어. 냉동실 말고 어. 어. 냉장고에 넣으면 커피는 안 얼고 얼음은 안 녹아 왜? 어. 왜? 와, 몰라! 오케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어. 얼음이 안 녹아. <목소리> 한 넣거나. 이틀 정도 안 녹아. 아니, 얼음이 녹는 속도가 느려서 그런 거 아니야? 얼음이어떻 이틀 이틀 동안 안 녹아. 아, 이틀 동안은 안 녹는다. 이틀 사흘에 안 녹아. 내가 알기로는 근데 얼음의그 성분이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게 있어. 아이솔레이션 아이디야. 아이솔레이션 밸런스라는 그 성분이, 아이솔레이션. 그 성분이 아이솔레이션. 물에 닿으면 이틀이라도 못 버티긴 하는데 그게 48시간 이내에 아, 이런스좀 다르네. 근데 대겸아, 그게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 있잖그 친구가 얼음에게 이제 카페인을 줘 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 얼음이 아니, 그래서 아이솔레이션에못 자게는 하 어. 이곳은 청담입니다. 예. 저희가 청담입니다. 한식 중식 멕시코식 어. 네. 식을 먹고 이제 후식을 먹으러. 예. 후식하고 후식 먹으. 배달 음식이라고 해서 굳이 이렇게 밥만 있는 게 아니라 음. 사실 요즘 그런 것도 많잖아요. 요즘에. 이런 거. 거. 아 그리고 마트도 배달되는 거알아그러니까 아, 마트 배달이죠. 마트 많이 맞아. 시켜요. 마트 가 와요? 3 2 평짜리 어. 꽤큰게 오네요. 네, 집 앞으로. 아나 이거 알아! 벤렌젤리스 어, 이게 저희가 연습생 때 자주 즐겨 먹었던 어. 아이스크림은 아니잖아요 네그죠 <웃음> 네. 아니, 네. 네. 그럼 과도한 설정은 넣지 네. 말아주세요 네. 이거 최근에 수입됐어요 뭐냐 친구를 통해서 이 브랜드를 알게 됐는데 좀 유기농 재료를 많이 쓰는 걸로 좀벤렌젤리가 아. 어디서부터 유래됐냐면 그러니까 유기농 유레카? 설탕도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고 아, 그치, 좀 그치. 이제 좀 MS g 많이 들어가고 네.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네. 그 네. 아이스크림들을 이 사람들이 젤리라고 표기를 했던 거예요 젤리 아,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크 이렇게 해가지고 약자가 그거예요 아무튼 젤리라고 표기를 해서 정크! 쓰레기란 뜻이거든요 젤 많이 내네요 젤이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우리는 다 네. 빼서 만들겠다 아 빼낸 젤리 <웃음> <웃음> 와, 빼네, 아 빼낸 다 빼낸 젤리야. 예. 그래서 여기 들어간 성분이 제네코시스텐 라이스톨라인 거라고. <웃음> <웃음> 뭐라고요? 뻔뻔해요 <화가 너무 웃음> 이제. 뭐라고요? 펠리토빵 더 프로젝트 오브의 그치고 치면 요자나한 명씩 먹을게 나부터. 그래. 여기 지금 리얼 초코예요. 수환 형 이거는 미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아이스 이거 미국 마트에 다 있어. 아 진짜? 이게 미국에 다 있어? 아, 미국에 어. 다 있어? 야, 우리 이거, 이거 먹으면 내일 가자. 내일 내일 갈까? 야나 내일 미국 가자. 그래. 내일 가자. 어때 어때? 맛있어? 오. 와. 초콜릿 아니야? 야야 리얼 초코다 이거.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진한 초콜릿 진짜 오랜만이야. 그러니까 좀빗발줘봐 아 이거 거의 이거 단백질 들어 있을 것 같은데 맛이? 프로틴이야 거의. 빼냈잖아. 그안 아 좋은 것들을. 제네코 아 시스템 바트라베이스도 아. 어디. 이거는 흰색이니까 그냥 계속 옮겨. 맞아요. 사실 예. 이거 만들 때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던 <웃음> 게 <웃음> 젤리를 넣을까 말까 되게 많이 <웃음> 고민하셨을 거야 <웃음> 아마. 그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결정을 해서 젤리 뺐어 이제. <웃음> 아니. 어. 밴핸 젤리. 그거보다는 사실 그거보다는 <웃음> 되게 유명한 <웃음> 만화 있잖아, 톰과 제리 원래 토맨제리라고 해서 톤과제, 톤과제, 제리 제리 그, 그 둘이 이제 파일을, 해서, 네. 아이스크림 네. 톤이, 톤이 파일을 네. 해서 아이스크림 런칭을 했어 근데 파일을 해서 아이스크림 런칭을 했 근데 갑자기 톰이 <웃음>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사회 네. 벤이 <웃음> <밴이> 나온 거야 <웃음> 아 친구 중에 벤이 있었어? 같은 새로운 또 이제 플이버를 어. 만든 거지, 어. 맛을 그게 아니야 벤이 사람이 아니지가 않아. 아니지 않아? 내가, 어? 내가 알기로는 톰이 있었는데 걔가 없어져가지고 아, 맞네, 맞네. 제리가 혼자 그 밴을 타고 음. 다니면서 어 해가지고 아 그다음 밴에 제리 아 매니저가 없어 아가 아아 밴에서 아 밴에서부터 판매를 했다 어아야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이거 음아 그럼 그거, 그거 뭐지 그거 브라우니 어있써 있어 브라우니 어 <웃음> 아. 이거는 이건 좀 새콤하구나 어어 어? 약간 첫 맛은 새콤한데? 너가 오늘 어, 네? 몸술 많이 먹더니 혀가 날라갔아 이거를 너무 맛? 난 새콤했어 마이, 근데 그럴 수, 수, 수 있어, 있어. 너가 새콤하 새콤한 야, 거지 야 아니면 첫 이럴 맛이 수 있어 새콤해. 아까 마라 샹 먹다가 입에 낀 마라가 지금 나오고 여러분 사실 저희가 월드 투어를 내일 떠나요 저희는 이제 오, 투어 오, 가기 형. 전까지 스케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우리 팬분들 어, 저희 한국에 없을 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갑, 갑자기 우리 우리 진지한 토크야 지제 되게 포시 형 진행 방식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 이거 방영될 때는 한국에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방영될 때는 한국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스 호떡 뭐야? 아이스 호떡이 아, 있어? 말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 아이스 호떡이야. 호떡 위에다 아이스 올려 놓는 거 아니야? 어, 아, 어, 아이스 잠깐만. 호떡에도 안에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이스크림이래요. 올려 놓는 거. 아, 거잖아. 아이스 음. 호떡. 와, 대박이다. 호떡 진짜 사랑하잖아. 호떡은 왜 호떡이야? 호떡이 호호 불어서 먹는 떡이라고 해서 호떡인 거야 겨울에서 뜨거워서 호호 불어서 먹는다고 호떡이야 호떡 나 그렇게 들었는데 뭐라 아 들었어? 라이트 형제가 어, 어. 라이, 비행기 라이트 처음, 형제요? 비행기 처음 발명했을 때 어. 이제 계속 지금 수십 번의 실패 끝에 어.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에 뜬 거야. 어. 호떡. 근데 이이 정도면은 우리 그냥 딜리버리 푸드 파이터로 바꾸자. 뭐라고? 놀리나잇. 어, 딜리버리... <웃음> 푸드 놀리나잇. <도리나이. 웃음> 아 이거 근데 미안해, 내 이거 바닥에 흘렸어. 뭐 이거 호떡을? 어. 괜찮아, 형 바지. 게 괜찮아, 괜찮아. 3, 3초 이상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그 과학적으로 <웃음> 입증이 된 <웃음> 거란 말이야. <웃음> 아니야, 아니, 백종원 어. 선생님도 이걸 얘기하더라고. 유럽에서 논문 내지 않았나? 야, 우리... 우리가 맨 정신으로 우리 영상을 이거 봤을 때 기분이 어떨까? 좋 기가 차겠지. 그래서 기차. 조만간 놀리나잇 다시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나 후식 안 좋아하잖아 얘들아 우지가 원래 후식을 안 좋아하거든? 역시 진짜 안 좋아하거든 <목소리> 진짜 <목소리> 맛있어 아아 <목소리> 음. <목소리> 아, 도대체 <목소리> 어떻게래 아, 와. 아, 도대체 어떻게래? 와! 진짜 맛있어 이거 와! 아 그렇게 소리를 이 배가 부른 상태에서 먹어도 진짜 나 맛있어 난 배가 안 불러 왜 그러지? 난 아이스 오떡이라걸 처음 먹어봤어 난 솔직히 오늘 최고의 음식인 것 같은데? <목소리> 마무리를 왜 디저트 먹는지 알겠다 <목소리> 이제 마카롱 이야다 달라 먹으면 막또가면 쓰고 나오신 건아니예 어. <웃음> 마카롱이 유래는 또 우지가 또잘하잖아 마카롱이 막 하지마 나 생각 좀 해볼게 아 그래 그래 <웃음> <웃음> 아니야 그 생각하기 전에 생각... 어. 디노가 알아 디노가 알지? 네, 맞다 디노가 알아 어떤 한 어머니가 음. 한 어머니? 한 어머니가 만드셨는데 제 이름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막 맛있게 다들 먹고 있었는데 이제 이름을 정해야 될거 아니야. 음, 너무 유명해졌으니까. 이제 정해야, 정해야지. 이제 거기에 있는 뭐 주민분들이 이름을 어, 다 정하기 시작을 어, 했지. 그렇지. 이름이 뭐 이상했어요. 뭐뭐 음. 뭐. 아, 햄버거 달콤 뭐뭐 뭐라 달콤 뭐야? 햄버거 같은데 단 달아가는 도 있어요. 맘처럼 이상한 게 되게 많았으니까. 많았는데. 엄마 그렇지. 야. 니네 지금 이런 막카 막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웃음> 오, 막 하는 거지. 영감을 받은 거야. 막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웃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웃음> 도와주고 싶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마카롱이 아니라 그냥 달콤한 빵이었어 그래서 어떤 형제들이 만들었는데 어. 그 형제가 형이 이랬어 어, 형은 형제 쪽이구나 그 형제가 <웃음> 난 엄마였는데 <웃음> 그 형제가 이거 이, 이름을 정하자 어. 이름을 정하기 전에 우선 너무 허전하다 색깔 너무 예쁘지만 허전하다 음. 그림을 좀 그려라 음. 동생이? 아 뭘로? 보드마크 하지 마라 마카롱! 저기 비싼 거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비,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시기에 음. 너네 다 살아있긴 했냐? <웃음> 이런 이야기 어디서 들었어? 이름이 없었는데 이게 어디 해외에서 어떤 친구가 이제 먹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 이게 뭐였더라? 뭐였더라? 지 하다가 아 거기, 거기서 먹었으나마카롱 뭐 뭐야? <웃음> 어, <진짜> 아니, <웃음> 아니 억지로 아니네 적당히 아니, 정당, 너가 너가 행복하다면 된 거야 적당히 우겨야지 <웃음> 성관이가 마무리한 거 그래 원래 이제 옛날에 쪽에 이제 <웃음> 마카라는 애기가 있었어. 아 마카. 어, 마카 나 마카 미카는 뭐... 안 하는 막 마... <웃음> 어 옛날 에 쪽에 마카라는 애기가 있었어. 오, 네네, 마카. 그래서 이제 정말 귀여운 마카니까. 음, 혹시 마카 어, 근데 이제 그 마카의 아버지께서 어, 이 음식을 어. <웃음> 이제 발명하신 거야. 근데 마카가 너무 자주 우니까 이제 달래줘야 될거 아니야. 이 음식을 주면서 어이구 마카오라 마카. 어. 오늘 딜리버리 푸드 파이터 같이 진행해 왔는데. 나이나이저 <웃음> 나, 이거, 나, 이거, 아, 지금 이거 충격인데요? 단데 치즈 맛 치즈 때문에 좀 짜. 어. 단짠 단짠. 어. 단짠 단짠이 함께 있네. 오늘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 저희 정말. 그 최고의 피디님께서 네. 마녀 마녀가 되신 것 같았고 현재가 <웃음> 그레텔이 된 느낌으로다가 그러니까 아, 살을 뽀동보동 채우 채우는 느낌이군요. 아, 음. 음. 그러면은 다음번에 민규 굶기는 프로젝트로 한번 가시죠. 나 그런 거 잘해요. 오케이. 디프파를 좀 이렇게 어떻게 다섯 번외쳐보면서 끝낼까요? 오케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디프파. 잘 먹었습니다. 아니 어. 뭐 <웃음> 먹어요? 진짜 배 터지겠다 <웃음> <웃음> <웃음> 아, 아직도 마카롱의 유래에 대해서 지금 i m e is so mana. Time is so mana. Time is 이름이 a n a t i s t i n e m a a 크리스, 아. 크리스티닛 마카롱 크리스티님 그러니까 영국 마카롱 어, 영국에서 만든 거야 지금. 이게 네. 앞으로 저희가 야, 진짜 이게 어, 이상한 어.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요 진짜 어. 일상생활에서 어떤 음식을 먹다가도 계속 그 유래를 어. 말하는 이 식관이 생길 것 같아요 이 같네요. 시간 지난으로부터 네. 네. 왜냐면 어. 저희가 이제 내일 위주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음식들을 또 많이 먹어볼 네. 거아니에요 미국 음식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그럼 이게 또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치. 하면서 무슨 저희... 성분이 들어있는지 네. 또 아이스에 네. 어떤 성분이 네. 들어있다고 뭐라 네. 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오늘 말한 성분 중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